이름은 전개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갱년기가 시작됐었어요. 아 이게 나설 수 있는 거구나. 겨울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오히려 면역력은 좀더 이렇게 업이 된것 같고 표면적으로 나오기까지, 제가 제 질환을 찾기까지가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웃음> 아, 되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처음에 멍이, 멍이라서 피부과 질환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혈관 질환이라고는 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질병을 찾기까지가 네, 색소성 자반이라는. 질환을 찾기까지도 한두달 정도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복숭아뼈 쪽에서 멍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멍이 멍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한 2, 3주 방치를 했는데 이게 뭐좀 이상한 느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갔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스트레드 약을 주고선 가고 먹는 약을 받았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응을 안 하지? 그리고 그대로 또 방치를 좀 이주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어 이게 이상하다 싶어 다시 또 피부과를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안 났는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볍게 생각하시고 뭐 대충해서 스트레드를 다시 한번 먹어 보자. 이렇게 말씀만 하시더라. 그래서 다시 약을 받아 가지고 봤는데 왠지 스트레이드 약을 먹으면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었는데 예, 발목 주변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좁쌀 같은 뭐 이렇게 피부에 뭐 자반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붉게 올라와서 오른쪽 발에서 다시 왼쪽 발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싶어 가지고선 멍인가? 무슨 피부병인가? 싶은데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혈관 쪽에 질환에 나온 사진하고 제 증상하고가 이게 비슷한 거예요 제가 채식주의자라서 또 채식만 했었거든요 채식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있고 어 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저도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 듣고 어. 그 과로라는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피로도 하고 약을 하면서 이렇게 순환시켜 주셨던 분들이 잘 저한테는 처음에는 이게 자꾸 올라와 이게 무릎 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뇌 쪽에서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뇌혈관 되면 나 이거 바로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운동도 다니고 했는데 이제 헬스 하면서 이제 샤워 하는데 이게 올라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도 아 이거 피부 질환으로 보여서 혹시 이게 혈관 질환인데 피부질환 때문에 이게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옅어지고 멈춰서 올라오지 않고 주세요 좋으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한의원에서 태음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상체질에서 태음인 어 그래서 제가 태음인신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을 때는 한없이 먹으면서 이렇게 찌는 체질이었는데 이렇게 한약을 먹으면서 뭐라 그럴까 식욕이 조금 잡아지면서 몸무게가 조금 자연적으로 한 2, 3kg도 좀더 이렇게 자연적으로 쑥 빠졌고 그러면서 겨울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오히려 면역력은 좀더 이렇게 업이 된것 같고 그냥 전반적인 상태는 되게 컨디션도 그렇고 많이 좀 좋아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 이 <웃음> 나설 수 있다라는 게막 이게 굉장히 만성적으로 해서 사실 이렇게 오래간다고 처음 한의원에서도 뭐삼 개월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나 이게 만성이긴 만성이거서 낫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반신반의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나을수 있다고 해서 어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어, 지금도 나서서 좋은 거웃예제 <웃음> 병원 선택을. 잘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초기 치료하고 어디 병원을 가고, 저도 이렇게 여기가 오고 싶었는데, 이게 멀다라는 거 말고 막막하게 막 이걸 찾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어디를 막 했을 때, 그래서 저같이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웃음> 얼른 잘 찾으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